오늘 말은 조금 덜 하고, 제가 머리를 한번 자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말안 한다 그랬는데, 오늘 말다 해고하는데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자, 오늘 스포츠 머리 위쪽 머리 수시 좀 없으세요? 그죠? 근데 요 스포츠 머리를 잘라 달라고 하시는데 요거 이제 좀 최대한 맞춰서 한번 자르는 거 보여 드릴게요 네, 오늘 말은 조금 덜 하고 제가 머리를 한번 자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일단 6mm로 밑에 라인을 살짝 정리해 주시고요 뒤라인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 주세요 좀 빨리 자르는 방법이에요 대신 제가 오늘 말을 조금 덜 하고 어, 일단 말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약간 들 하면서 그거 좀 한번 잘르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6mm로 이렇게 밑에 라인을 먼저 싹 정리를 해주세요. 이럴 때 제일 한 가지 팁은 기본적으로 밑에 라인까지 다 같이 이렇게 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밑에 라인을 먼저 싹한 바퀴, 한 바퀴를 살짝 돌려주시는 거예요. 위에 라인까지. 가이드 라인을 아예 이런 식으로 살짝 재미틀리가 있죠? 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 똑같이 6mm로 같이 이렇게 밀어 주시는거예요 다른거 볼거 없고 그냥 6mm로 가이드라인 이 라인을 살짝 잡아가지고 어디를 자를 것인가 생각하고 그 밑에 라인을 먼저 어, 클리퍼로 6mm 탭을 끼시고 그냥 같이 이렇게 밀어 주시면 일단은 이 부분까지는 성공적으로 밑에 라인은 다나올거예요 그리고 이런 밑에 부분들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에 머리 남아있는 부분을 어, 걷어낸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대로 90도로 쳐주세요. 관자놀이 쪽은 약간 대각선으로 잡아서 80도 정도로 하시고 말 안한다 그랬는데 오늘 말다 해고하는데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저번주에 배운 밑에 머리 좀 짧게 자르실 거니까 바로 3mm 탭을 끼셔서 한번더 밑에 라인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라인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 아, 그 다음에 라인을 정리해 주세요. 아, 그리고 밑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위쪽도 마찬가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살짝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윗부분을 살짝 걷어내주세요 똑같이 90도로 80도 아닙니다 90도로 살짝 이렇게 들어서 일자로 싹싹 쳐주세요 좀 짧게 잘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밑에 라인은 3mm 탭을 끼시고 한번더정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헤어라인을 살짝 이렇게 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스포츠 라인이 옆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밑에 라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거를 양쪽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면 훨씬 깔끔하게 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같은 경우도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이렇게 올라가듯이 45도 밑에 45도로 싹싹싹싹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밑에 여기도 위쪽에도 살짝 같이 연결을 해서 잘라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 라인이 연결이 되겠죠. 45도 이 부분 밑에 부분은 45도로 어, 두상에 따라서 45도로 가시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저번 시간에 좀 배웠죠. 그 다음에 옆에 라인을. 가위로 옆 가위지를 살짝 이렇게 해 주시면 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일자로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관자놀이 쪽에서 제일 숱이 많은 요 부분을 좀 정리하는 건데 윗부분을 살짝 들어서 45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위쪽으로 살짝 가주시면 돼요.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하셔야 요 정도까지 경지에 다다를 수 있죠. 자 요렇게 잘라 드리면 깔끔하게 나오죠 네 오늘 어쨌든 요렇게 연습을 하시고요뭐다 보여드려도 거의 대부분 좀 어려우니까 한 요거만 뭐 연습을 하셔도 분명히 어, 밑에 옆에 라인 뒷머리 라인 다 정리가 될 거니까 요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요렇게 네,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화이팅. 셨네요. 뭐 어차피 숫 살짝 이렇게 좀 가려주시고요. 네, 이 부분은 좀 길러야 될것 같고, 이태랑 뒷머리랑 아까 숫 없던 부분까지도 살짝 이 부분은 좀 뭉쳐 있는 거 많이 정리해 주세요. 양쪽 위쪽에는 네 오늘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초보 명사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꾹!